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가 안 되다가 이런 수사지휘를 통해서 다섯 명이나 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다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수사지휘가 잘못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상당히 오염돼 있다 또는 부적절했다 뭐 등의 표현을 하셨어요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어떤 문제가 있는 수사 지휘권 행사입니까 지적을 좀해 주시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한두 건과 박범계 장관이 한한것그이세 건이 문제가 있는 거 생각합니다. 아 이+ 이번부터 사 번까지가 모두 다 문제가 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라 평가를 계속 받다가 이번에 그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어 부당한 수사지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저게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수사지휘였습니다. 저거는 음. 저건 전부 다다한명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음. 저런 사람이 저게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어, 과한 겁니다. 맞더라도 과한 거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 사를 안 했으면 저런 수사 지휘는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의원님. 결론을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수사 지휘를 통해서 다섯 명이나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다가 다섯 명이 구속 기소되고 사건이 실체가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수사지가 잘못됐다? 이 사건들 중에는 어, 기소가 돼서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뭔가 정의가 구현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럼 2번을 봐주십시오. 저에 네. 관한 수사인데 다무죄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시점에서 저를 저 자체수상의 명령을 하면서 저를 바로 좌천했거든요. 좀 저, 저, 저런 저저 식의 저, 저게 저 과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발동할 만한 건이었냐.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행정법원에 의해서 이 당시에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좀 제대로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저기 제가, 제가 보기에 제, 오히려 예. 후보자님이 예. 너무 후보자님 중심으로 또 특정인이라고 지금 직접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만 사과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걸 균형 잡히게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어, 나를 공격해서 또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서 다 이거는 오염된 수사지이고 나쁜 수사지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그럼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보기가 어려워요.